성령의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가 괜찮습니다. 범사가 뭔지 아세요? 순경, 역경 다 말하는 거. 내가 어떤 처지에 처했건 감사하라. 그게 애고한테는 감사가 됩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내는데 목사님이 화내시더라고요. 사도 바울 안 살아봤느냐, 인생.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되느냐. 그래서뭐그 뒤로 뭔 신통한 말씀을 하시려고 그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솔직한 얘기죠, 사실. 에고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한 줄 알고 바울이 감사하래요. 근데 화낼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심각한데. 근데 그건 에고 차원에서 감사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건 뭔 차원이에요? 일체가 하나님의 신비라고 알고 보면 그 차원에서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최악의 일이 치쳐했을 때도요. 이 일을 또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처리하실 거라 셨을 거라는 걸 아니까. 아니, 절대계에서 현상계를 낳을 때 인간이 하면 유무에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하늘이 하면 유무에 있을건 있게 하고 없을 건 없게 하는데 공정하겠죠. 그 자리에서 이 이 일이 벌어지는 걸 아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나 상태에서 천지만물을 바라보면요. 슬픈 와중에도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항상 감사가 뭔지 압니다. 화를 내고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중그 안에도 감사가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작용이란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그 감사가 있어요. 내가 이걸 체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덕이다. 하나님 오늘 정말 제 배신이라는 걸 제대로 체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통수 한번 제대로 맞아 봤습니다. 뒤통, 배신이라는 로고스를 온몸으로 오늘 느껴 봤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아버지 배신이라는 로고스를 온몸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짓거리가 다 이거예요. 사실은 대짜리에서 소짜리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시공 안에 뭔가 뭔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들, 말씀들을 구현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별거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 안 해놓은 걸 우리가 무슨 수로 표현합니까? 하나님 안에 없는 진리를 우리가 무슨 수로 표현합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배신은 없게 하고 사랑은 있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배신은 있게 하고 사랑은 없게 하고 있는 거죠. 잘못 갖다 쓰고 있는 거죠. 요거를잘 알아가지고 쓰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게 성화예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아가서 데살로니카 전서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성령불이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고 이게 칭의, 불교 일주보살의 경지. 그다음 일지 되려면 성화해야 되거든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냐. 선악을 잘 분별해서 선은 확실히 하고 악은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유무공부를 써놨어요. 재밌죠 성경에도 그대로 있습니다.